드림에이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임영빈입니다 여러분 혹시 9988234 라고 들어보셨나요? 우스갯소리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앓고 사 죽자 라는 말이죠 2000년대 초반에는 생명연장의 꿈 이라면서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이제는 무엇보다 건강하게 나이들며 품격 높은 노후를 영위를 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저희 유튜브에서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시니어 건강관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려 하고 또한 적절한 유머도 끼어 넣어 시청자 여러분들이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 합니다 UCLA와 스탠포드 대학병원에서 진료했던 미국 상위 1%의 시니어들의 건강의 비밀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보실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